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. 지금 새벽 4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부 쪽 집에 가서 결혼식 할 와이프를 배고 오는 것 같아요. 오늘 좋은 일이 벌어질 곳. 오늘 이렇게 헤어졌지만 사실 여기가 집이었지. 아직 여자친구는 자고 있어요. 또나 예비 아 사, 준비를 나나 지금 1시간 반 정도 왔는데 아직 단타문 더가야 돼. 화장실 가려고 잠깐 멈춘거같아요 이런곳에 화장실이 어디있겠어요? 그냥 나무 밑에 아니면 여긴 나무도 없고 그냥 가 리아 <웃음> 얼마나 더가야 돼? 30분? 분 어? 네. 데리러 왔어요. 우와, 오늘의 주인리로왔어요니여제리어가 그리고 친구여자친구 그리고 이여이 여자친구 그리여기가 이제 여자친구 그리고 이 여자친구 어머니 여우리이리이니이기 <웃음> 이 사람은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놈. 이이이이 <웃음> 어,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. 음. <웃음> 와, 저기가 신부집이구나. 너지 하하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내 지금, 아 옆에는 닭이 있어 <웃음> 이제 어, 여자 쪽 있어요 그럼 오는 사람 들어가 그럼 우리가 같이 여기 앉아 그냥 자한자 먹어 이다리 그럼 일단 라이브 음, 응, 여자 같이 앉지? 서 어디 있었어? 서 어디 있었어? 기다리지도 어른들은 이쪽으로 가시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런 얘기하면서 신부를 네, 데리고 오는 그런 것 같아요. 오빠 필드남 결혼식 첫 번째 왔어.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? 빨리 하고 싶다. 빨리 하고 싶어? 빨리 뭐뭐 뭐 하고 싶어? 결혼하고 싶다. 한국말 잘 몰라요. 이게. 보니까 신부 쪽은 빨간 장미들고 있고 저기 보면은 핑크색 장미 있잖아요. 저건 이제 신부 쪽 가족인 것 같아요. 23살 동갑 퍼플이에요 동갑 부부. 어, 여자분이 되게 긴장 많이 했네. 뭔가 이제 주고 받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. 아, 목에 이제 금 같은 거를 다낀것 같아요. 아, 이제 그금 가락지를 건네주는 그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도 기프트 골드야? 너도 골드 줘야 돼. 그거 해야 돼. 어디서 골드? 아, 님이야 결혼 힘들어. 장난 아니야. 너도 결혼하고 싶어? 아니야. 날 <웃음> 재봤어. 좀 고민 좀. 너 이건 나만 아니냐고. 나 진짜 너... 좋아? I like p a l i g e I like it v e r m u h Mm. I like it very m u Thank you. h e s m y c r o u s i n e The same age. o you, you? Yeah. you? We are the i r l s together. We study the <laughs> same the c h a r a r t e n And who the more the, the, the smart? The the Absolutely me. <웃음> me a n the this beautiful smart <웃음> 그, and i t this is my t e beautiful and t e smart d r She's h e t y <웃음> o n e years old. I study at the h a y University. <웃음> In the future she gonna be a daughter and t baby the missing. <웃음> <웃음> 진짜? <love> <웃음> <웃음> t <웃음> e <웃음> 하나 둘셋 뭐라? のまま tiet h o n t h i o 이제 여기서의 과정은 이제 대충 끝난 것 같아요 a n o hau chụp lại đi ha một <cười> hai ba hai ba hai ba n ok c ầ m đi c h t i c ứ i c ầ m đây cái không lưu tự quay bạn đang quay á t ố ấ hai m à con giống không mepo <cười> à n h é e l l o h o j u e e l 이나이 그다음. 맞아. 아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너아 신부 쪽에서 할건다 끝났고 음, 이제 신랑 쪽 집에 가서 나머지 결혼식을 더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? 그럼 신랑 집 집에서 아 여러분 그럼 일단 남자도 다시 만나요? 네 조금.